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영이를 피해서 탈출하는 콘텐츠 바로 영이 아오니저택 얘들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어 니아야 네, 오 오징어 게임 우승하면 은 456억을 준다던데 456억? 그래 여기서 니나네 네.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은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짜! 짜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돈벌어뭐 해? 아, 돈 많이 벌면, 음, 옷도 사고, 화장품도 잔뜩 사고, 어, 아, 음. 어, 어, 이것저것? 어, 어, 음, 그렇구나. 알겠어? 음. <웃음> <웃음> 내 땡대가, <웃음> 너, 456억 벌어서 어디 쓰게 참가했어? 이거 죽을 수도 있다고, 잘하면. 456억? 음, 음. 자네, 뭐라고 했나? 어, 오일남 할아버지? 내가 관상을 볼줄 아는데 자네는 1억이 될 상이야. <웃음> 나 너무 무서워. 20분 동안 생존하면은 456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생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오징어 게임 장소를 탈출해야 된다고. 오. 우리 꼭 탈출하자. 오. 응. 가자 탈출. 오.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어?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웃음> 그냥 죽이는 거였어? 진짜 죽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어 얘들아 꼭 살아서 만나자 자 여기 인형을 피해서 숨바꼭질을 해야 돼요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고 탈출하려면 비밀번호 내기가 필요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 세트장에서 빨리 탈출하자 근데 영희 인형이 되게 퀄리티가 좋아 진짜 무섭다고 20분 안에 탈출해야 된다 친구들 아까 죽은 친구들을 구해줘야겠어 o n t 똥똥똥 t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d 구해줄게 구해줄게 o n 한 번에 넘어가면 되겠지 아 나 죽어버렸네. 무슨 뭐 짓이야 이게? 아니 나 엔더 주인줄 알고 하다가 여기 여기에 그게 진검다리가 있다니까.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어. 우리 여기서 못 나가 이제. 내가 나가볼게 이걸로. 엔더 주두개 있어. 야영기가 오는데? 영기왜 떨어지냐? 어? <웃음> 영기 바보네. 영기 몸이 무겁네. 커가지고. 오나나나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거 한 명이 어? 밟고 있어. 한 명이 밟고 있어야 돼. 자 이거 길 맞춰야 되는 것 같거든? 그 오징어 게임처럼? 아그거 이런 건 나에게 맡겨 요리를 잘 비춰보면 은 빛을 비추는 게 다르다고 <웃음> <웃음> 아우, 어! 오, 맞았어! 어? 오, 오! 오! 아 이거 여기 여기 오오! 여기 여기 여기? 한명 있어야 돼, 한명 있어야 돼아 이제 빛을 다시 볼까 어! 왼쪽이야! 어? 오 이거 한 번에 성공하나? 아. 바보 아냐?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됐어, 됐어! 빨리 와! 와! 어. 요거였나? 아니다, 어, 이거 맞고, 요거 맞고 여 아. <웃음> 요로님, 기억력 뭐? <웃음> 뭐야? 이 맞는데? 여기랑 오른쪽, 오른쪽 음, 오른쪽, 음, 왼쪽 와, 음, 음, 음, 음, 음, 어려워, 이거 음, 빛이 여기야! 이야... 다음 빛이 반사되는 곳은 음, 여기야!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못 내오겠어 바보들아 <웃음> 바보들아 <웃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웃음> 다 죽었다고 다 <웃음> 다 <갔다. 웃음> 다 어떡하죠? 오케이 엔더지로 나왔어 와 이거 나오기 힘든 건데 됐다 <웃음> 헛! 아, 어? 헛! 헛! 헛! 헛! 어! 갓? 여기가? 어디더라? 아 빨리 맞춰여 여긴가? 어! 머 어, 어. 어, 어디? 여기가 여기였던 것 같아. 왼쪽이었던 것 같아. 왼쪽! 어. 왼쪽! 어. 아여기는 무궁화꽃이 피습으면 애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아아아! 리 뒤로 돌아와 우린 깐부잖아. 우리 t 부잖아 우리 r 부잖아 i 부는 죽어도 같이 죽어. 근데 나길못 내오겠어 이거. 길, 아, 나만 따라오게. 여기는 사실 a 요리 눈으로 봤을 땐 직진해도 된다네. 뭐? 여기가 문제야. a n 오. Kan Bujana! 다 a n b u j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치? 으악! 으악! 오! 야, 야, 야, 미지마, 야! <웃음> <웃음> 왜미 <웃음> <웃음> 아무도 우리 구하러 오지 않아. 오, 외웠어? <웃음>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네 개. 맞죠? 맞나요? 여기까지 맞아? 맞아요 야 오른쪽? 맞아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얘들아 이거 어디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직진? 직진? 오케이 아 직진. 어, 됐다 됐다 길 만들었다 와 됐다 됐다 아 요르르 구해야돼 아 <웃음> 요르르 길을 다 만들어놨어 멋어 가자 가자 이 징검다리마저도 힘들구만 헉! 으악! 헉! 가짤리아 야야 이거 오징어지 제발 주네. 그만해! 아, 이러다 다 죽어! 죽어라! 여기 길 있어? <끝> 가자 가자 우리 빨리 끝까지 상존해야지 맞아요 <끝> 어, 막혔잖아 뚫어 뚫어 길이 있을 거야 여기. 없다 길 없다 길없어리 어. 어. 어. 사리 통상통장장 통상당 땅 으아악! 아하 만나면 죽이는데? 역시 우린 깐부야 날 구하러 왔구나 우린 깐부였어 리아야 너만 믿을게그 징검다리를 건너도 우리 구해줘 우리 11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 돼 선생님 응. 저랑 게임 한번 하시죠 아 딱지치기? 너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이기면 풀어드리고 안 그러면 바보라고 놀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지치기 한판 하시죠 나오세요 딱지치기 아 딱지치기! <웃음> <웃음> 나와! 선생.. 선생님이 이기셨습니다 <웃음> 11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목소리> 빗살, 도망쳐야 돼. <웃음> 저 영이 인형 고장났어, 내가 볼 때. <웃음> 고장난 영이 인형. 자, <웃음> 어, 놀래라! 잘나다도 니네만 먹냐 비밀번호 찾은 거 있어? 아니한 없어 알았어 자 <놀비> 이치 내려 가면, 안되 겠다. 어? 비보쳐 왔다. 첫 번째 비의 번호 는4번 달고 나가 그거 였 네. 비번 이었 네. 왜, 왜, 왜 아래 쪽킨못 내려가. a n g 좀 땜다, 좀 땜다. <웃음> 아, 진짜 무서워. <웃음> 비분아 <비밀번호> 빨리. 훅쭉. <웃음> 어, 다른 친구들은 어디? 알고나 찾은 사람, 비밀번호 찾은 사람, 길바호 찾았어. 못 찾았어. 감옥은 아늑하다고? 아 위에 점프해 있었어. 이거 깨야 된다. 이런데 또 있다고요, 비밀번호가 이런데는 식은 죽 먹기라고. 아, 깜부긴 한데 지금 6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아까 저 진검다리에도 시간을 너무 썼어 오,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세 번째 비밀번호 자, 찍고 나가야 되겠는데 아, 까깐만요사사땡공땡 땡.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메모해놓고 일단 친구들 구하러 가야겠다 친구들 구하러 갈까? 엔더지 유출 빌브는 어딘가? 어, 이거 엔더지 진짜 많다 이걸 로 탈출할 수 있겠다 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비범 비범 비범 비범 어? 숨는 곳이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속도 증가 보션 친구들 구하러 가자 애들아 구해줄게 같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하기로 했잖아 우리 깜부자아 에라이 영이야. 나이스.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사장님 밀린급 줘. 얘들아, 내가 왔어. 빨리 와. 잠깐만. 비봐, 찾거든. 이거야. 하나만 찍으면 돼. 가자. 할줄 알아. 가자. 가자. 가자. 안 가면 밀어버린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4분밖에 안 남았어! 진정해, 사장님! 아. 빨리! 4분 남았어, 4분! 4분! 먼저 가, 갈게, 얘들아! 3분, 3분, 3분! 2분은 하나만 맞추면 된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왜 이렇게 조용해? 수상해. 속도 포션 먹고 가야겠다. 수상해, 수상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으아! 앞으로 딱세 발자국만 더 가. 왜... 그럼 줄다리기 위해서 이길 수 있어. <웃음> 이제 보니 저 로봇. 우리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총을 쏘나 봐. <웃음>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등 뒤에서 묻혀서 가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너부터 가 갑자기? 어? 하 아! <웃음> 저렇게 말이야 뒤에 있는 사람은 인식을 못해 하 야! 야! 야! 야, 야. <웃음> 2분, 2분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야. 이거 하나만 맞춰봐. 하나만 맞춰봐. 비번 알겠어. 4 5 0 0 0 0야 맞아 내가 공0랑0는다 해봤거든요 0 0 9 빼고? 어.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4009 아니면 4909. 4009, 오케이. 1에서 9까지는 해봤어. 아, 1에서 8까지. <웃음> 얘들아! 4009야! 리아야, 빨리 와! 리아야, <웃음> <미야야>, 도망쳐! <웃음> 미야야, 도망쳐.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저의 1위는 나인가? 뭐야? 이걸로 영이 인형을 물리치면 되는 거구만 형! 형! <웃음> 아 이겼다! 아아악! <웃음> 저 로봇을 터트렸어아딱 <웃음> 10분 남았네? 와, 오, 와, 요루루가 맞춰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래서 까캅다 해봤다고요. 요루루 캐리. <웃음> 야,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웃음> 죽여. 이 녀석이. 응? <웃음> 어? <웃음> <웃음> <제보, 그만해. 웃음> <웃음> 오징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오징어 게임 영희는 미호님이 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민은 오늘 머리에 구멍이 뚫리셨네. 네! <웃음> 뭐, 머리를 너무 박는데 네. 네! 우리 찐 무과 고집해서한번 할까? 그래요. 따라요. 그래요. 모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미안하다고 <웃음> 와 꽃이 피었습니다 단미, 안녕하세요? 단미호 저거 맞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요로르도 아까 탈락했으니까 죽인 거야? 방금 시프트를 풀었어요 아, 아. 무궁 g 꽃이 피었을 때무궁 <웃음> <웃음> <웃음> m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왜? 어? 어? <웃음> 어? 이게 아닌데? y w h e 이 e 이다 이제 내 차례 네, 그, 요로루님디코 마이크 꺼져 계신 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아 그러네 뒤에서 음. 댕댕이가 쳐도 바로 죽었쥬 아, 다행이야 나 욕했는데 안 나갔어 짱이네 자 한다 네 찐기도 한다 1인칭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힘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무빙, 어, 안 쏘네? <웃음> 장소 옮 김, 여로 <일로> 이쪽으로. <웃음> 무궁화 꽃이, <목소리>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목소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목소리> <움직였어. 웃음> <안 움직였어요!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요 내가 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왜 움직였는데! <웃음> 어, <웃음> 왜! <웃음> 왜! 오, <웃음> 움직여! <웃음> 비해! 모든 걸 비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징어 게임 영의 괴물 나 단.. 단민여야나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지? <웃음> 또, 나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지? 또 명대사 한다 또 명대사 어? 자네가 지금 그러는 건 말이 되고? <웃음> 하여튼 여러분들 오션게임 아워디옷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